기계가 좋은지 손으로 심는 게 좋은지 겨울이 왔었을 때이 손으로 심은 마늘보다도 이렇게 심은 것들이 냉해에는 좀더 강하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지금 이제 새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당겨주기만 하면 올라옵니다 이렇게 다. 일곱줄 입 일곱줄? 네 일곱줄 심겨져 갖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게 처음, 처음 봤는데? 자 이것은 경북 구미의 슈퍼농부의 마늘밭인데요 요쪽은 직접 손으로 심은거고 요쪽은 기계로 심은겁니다 야여기서 바로 손으로 심은 거하고 기계로 심은 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이 볼 수가 있는데 자 과연 기계가 좋은지 손으로 심는 게 좋은지 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밭이에요? 여기는 이제 생강밭입니다 생강 밭에 들어오니까 막 생강향이 싹 올라오네요 <웃음> 아 근데 생강이 이렇게 허해요? 올해 보통 그 여기 경북 구미 같은 지역은 보통 한뭐 10월 한 30일에서 11월 초?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보통 첫 서리가 오는데 10월 16일, 17일 정도에 하얀 된 서리가 왔었습니다. 음. 차 위에 얼음이 깡깡 얼어 있었거든요. 어떤 작물이든지 지금 한참 굵어질 시기에 서리가 와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잎들이 다 말라버렸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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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하고 저쪽하고 올라온 게 다르네요? 여기는 어, 기계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폭이 좁아가지고 손으로 심은 자리고요. 아여기 손으로 심은 자리고? 네, 손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세워서 심었죠. 그리고 이쪽은 어, 기계로 심으니까 마늘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누워 버리겠죠. 그래서 올라오는 차이가 이렇게 지금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 여기는 이제 지금 뾰족뾰족 이렇게 한참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은 벌써 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손으로 심는 게더 좋은 거 아니에요? 깊이 차이가 어, 마늘을 지금 직각으로 세워 가지고 심었을 었때 어, 뿌리가 성장하기 전부터 이렇게 순이 먼저 올라와서 햇볕을 받으면서 광합성을 하면서 이렇게 뿌리 길이는 그렇게 많이 안 긴데 순이 먼저 자랍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느린 것 같지만 어, 좀 깊게 심겨있기 때문에 뿌리가 먼저 발달을 하고 그 다음 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이제 겨울 부직포 덮을 때쯤 되면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날 정도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웃음> 겨울이 왔었을 때이 손으로 심은 마늘보다도 이렇게 심은 것들이 냉해에는 좀더 강하다고 보면 되겠죠 농촌 인력들이 사람이 너무 없어서 돈을 줘도 사람을 뭐 예전처럼 뭐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어 놓은 거랑, 응, 음. 요거랑은 차이가, 어, 깊이가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동해에 는걸 훨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마늘을 약간 깊게 심어주게 되면 그냥 네, 기계로 심게 되면 처음 초장 세력은 좀 서글프고 이게 아왜 똑바로 발화가 다안 되냐 이럴 정도로 그런데 어~ 제가 기계로 심는 걸 이렇게 지켜본 결과 이렇게 후반에 가면 이 기계로 심은 그 마늘들이 손으로 심은 마늘들을 뭐 거의 다 추월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다 됩니다. 음. 여기 바짝만 할때 어떤 비료나 뭐 이런 거 주문했어요? 음 여기 색깔 보이시죠? <웃음> SM판 비료 특히 이렇게 그 멀칭을 안하고 무멀칭으로 할땐 어, 물에 닿으면 다 100% 녹아버리는 일반 복합비료보다는 어, 완연성 코팅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은 어, 계속 비를 맞겠죠 여기는 멀칭이 안돼 있으니까 그럴 때 한꺼번에 비를 맞아도 다 녹지 않고 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용출되어 나오는 어, 어떤 비료든지 완효성 코팅 비료를 사용하시면 이런 벌칭을 안 한다든지 그 피복 안할때 훨씬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겠죠 음. 지금 10월에 지금 65년만에 네이 랜드가 온참 어려운 시절인데 네. 이럴 때 농민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 진짜 올해 지금 어떤 작물이든지 간에 한참 10월 달에 이제 살이 찌고 포동포동하게 이렇게 한참 성장할 시기에 지금 된 서리가 지금 몇번 왔습니다. 마늘도 지금 지금 시기에 한참 이제 새순이 막 올라오는 시기에 서리를 맞아버리니까, 어, 올해는 피복을 한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빨리 급하게 이렇게 추워졌기 때문에, 어, 피복 안한 것보다는, 어, 피복한 마늘들이 성장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성장을 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지 마시고 겨울 올겨울의 날씨가 아마 일찍 추위가 찾아와서 이게 작물들 성장하는데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질소라든지 이런 그 키우는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갈슘이라든지 아니면 규산이라든지 작물을 튼튼하게 할수 있는 그다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성 인산, 수용성 인산이 많이 들어갔는 제품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어 한겨울 한파가 오기 전에 뿌리를 최대한 멀리 깊게 뻗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은 이제 동해에 훨씬 잘 견딜 수 있는 작물들을 키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닐이 희한하네요? 네, 이거 저 같은 경우는 무멀칭으로 비닐을 씌우지 않고 했는데 어, 비닐 멀칭을 해서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계로 심고 난 다음에 약을 치고 그 다음 뒤따라 오면서 기계에서 바로 비닐 피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닐이 칼집이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 칼집 사이사이로 이렇게 마늘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 칼집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만큼 간격으로 어, 한 7, 8cm 정도 음. 7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칼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늘을 파종 심은 자리고 요 간격만 맞춰서 이렇게 피복을 해 주시게 되면 여기 여기 사이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식으로 음. 여기 이러, 이렇게 지금 이제 새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살짝 당겨주기만 하면 올라옵니다 이렇게 다 어. 성장하면서 웬만하면 자기 자리 찾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옵니다 이몇 개죠? 지금 일곱 줄입니다 일곱 줄. 일곱 줄? 네 일곱 줄 심겨져 갖고 있습니다 아 저는 아, 이건 지금 처음, 처음 봤는데? 네 여기 이제 특허 내가지고 요즘 그최근래 이렇게 그 마늘이라든지 아니면 감자라든지 이렇게 칼집 비닐을 요즘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참... 이 농업 기술이 <웃음> 나날이 발전되는 고있것 같아요? 네 이제 농사 짓기가 이제 자꾸 조금씩 조금씩 편리하게끔 계속 그 신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이 비닐이 많이 비슷가요 어, 기존 비닐보다는 아직까지 조금 그, 야, 수량이 많이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종하는 것까지 저희가 촬영을 했으니까 이게 수확하는 날까지 어, 기계로 정식한 마늘들이 어떻게 잘 자라나 성장할 때 차이가 있나 없나 이렇게 비닐 피복한 거랑 그 다음 피복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무멀칭으로 이렇게 그 지은 농사랑 차이가 얼마나 날지를 수확하는 날까지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그 구독자 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